여러분들 교재에 탄소순환과정 그러면서 유기화학의 소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왜이 장을 얘기를 하냐 하면 은 유기물질이 무엇이냐 무기물질이 무엇이냐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 탄소 순환 과정을 왜 얘기를 했느냐? 유기물질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기물질이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이 그림에서 그림에서 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자, 우리 주관심은 자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식재료원이 뭐냐?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가 식량으로 먹는 쌀, 뭐 밀, 뭐 보리 할것 없이 모든 이 식물에서 오는 부분에 전분이나 세로즈 이걸 우리가 먹습니다. 먹어야 돼요. 동물도 먹어야 돼요. 동물은 초식 동물은 주로 이제 먹어야 될 부분, 식물이겠죠. 그러면은, 자, 전분 세로로즈의 전분 세로로즈의 녹색 식물에서 광합성으로 우리 식재료로 제공해 주는 이것은, 이 전분은 우리가 먹었을 때그 에너지, 모든 필요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제공을 해 줍니다. 근데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느냐? 한번 보세요. 자, 전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CO2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그 다음 에너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느냐? 태양에서 옵니다. 태양에너지입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 태양에너지가 없다, CO2 개스가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하기 어렵죠? 자, 이와 같이, 유기물질이, 유기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자, 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유기화학은, 오게닉 케미스트리는 탄소화물의 화학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생명 그 자체가 신비한 것처럼 생명체 화물들은 단지 몇개 원소의 원자들이 화학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간단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학결합으로 물질이 만들어진다 뭐에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자, 원소는, 원소는, 자, 뭐 뭐쭉 나오는데, 모든 물질의 기본 구성 단위이다.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 됐습니까? 그러면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그 원소가 모든 물질의 기본 구성 단위다. 자, 이걸 생각을 하시고 다시 말해서 원소 주기율표 안에 모든 물질의 기본 기본 구성이 원소 주기율표 안에 있다. 그럼 원소 주기율표 속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기 물질을 만드는데는 탄소, 수소, 질소, 뭐 산소, C-H-O-N 조금 확장하면 인, 황 이것만 가지면 유기물질 다 만든다. 자 됐고 그 다음 내용이 여러분 책 내용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지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대로 읽을게 자, 물질은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장 작은 원소의 입자, 뭐, 화학적 성질, 뭐 모르겠고, 일단, 자, 원자라는 대단히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그 원소라는 것은 원자라는 대단히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소주기율표의 탄소 같으면, 원소주기율표의 탄소, 원소는 뭐로 만들어져 있냐 하면은, 탄소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많은 원자들이 서로 결합된 것이 분자이다. 자, 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원자의 화학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진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원소 주기율표의 그 원소가 다시 말하면 원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좀덜 혼란스러워 자, 원자의 화학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원자는 몇 가지 종류 있느냐 원소 주기를표에 있는 그 숫자가 원자 종류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원자는 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그쪽에 들어갈 거예요. 쪽에 들어가니까 원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와 양으로 하전된 양성자 그 다음에 그 양성자와 중성자는 핵이라는 핵 속에 있어요 자, 핵 주변에 전자라는 음의 전기를 띄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더라 자, 이게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뒤쪽에 원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자, 봅시다 이제 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분자를 이루기 위한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예로서 이런 공 모양의 공 모양의 어떤 궤도도 보이고요. 이렇게 아령 모양의 궤도도 보이고. 자, 이거는 전자를 우리가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너무 지금 들어가 버렸네. 원자의 모형을 한번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원자 모형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합시다 아, 자 원자가 원자핵이라는 안에 핵이 있어요 이핵 속에 아까 얘기했던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 속에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자, 이런 형태로 원자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전자가 몇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와 같이 자, 전자가 우리가 수소 원자가 원자 번호 아까 1번 이렇게 원자 번호를 매겼을 거예요. 자, 원자 번호가 원자 번호가 전자 개수와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소 원자 번호 1번. 그다음 탄소 원자 번호 6번. 질소 7번, 산소 8번. 그 원자 번호와 전자 개수가 같다. 이것만 지금 이제 기억을 좀 하시고 그럼 이제 전자를 어떻게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바탕으로 화학 결합을 만들 거예요. 그럼 결합을 만들 때 우리가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자, 이 원자 번호 전자수가 같다. 거기에 수소와 탄소, 그 다음에 질소, 산소, 이 원자하고 원자 번호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억을 좀 하고 왔어. 이제 이걸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 여기에서 잠깐 멈출게